처음 에봐 오, 오, 오,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. 밑에 내려가도 있어. 비스커버이한번생서한번 알아 오! 엔스 어 모래 들어가지 요거 어 바르면 나+ 나중에 해줘 나 뭐지 해줘. 나 도 같아. 도 어. 왜냐면 마도 검은색. 지금 는 바다가. 안녕. 이거 잖아 이거 이거 임산부 임산부용인 미쳤어. 응, 음, 지금이지 그러니까. 카메라 저쪽에 있지. 선풍기. 받고. 어. 2. 어, 살짝 해, 그래? 어. <웃음> 좀 색깔이... 음, 흐린색이네. 어? 어지 <웃음> 그럼 우리 이거 선택해. 몰라. 나와야지. <웃음> 아, 네, <명언> <웃음> 네 됩니다 아, 이거 기가 붙일 이 아니네 이거 뭐, 2만원이세요 네, 네 2만원이세요 계산 음, 어떻게 할까요? 50분간. 네 사인하시면 돼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? 다른걸로 네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일에..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... 오, 몸색. 어,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여러분 오, 는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다 다시 해봐 네나 오. 오, 오. 지금 MC. 아, 이 나, 나, 응? 와, 멋있다.